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은 1,100원짜리 가아 만든 배와 1,200원짜리 마운틴 듀를 마셔볼건데요 1995년 8월 혜태 음료는 가아 만든 시리즈 음료수를 출시했어요 배가 아닌 사과가 먼저였는데요 사과주스에 사과살을 넣은 이 음료는 출시하자마자 인기를 끌었고 그후 1996년 5월 드디어 가라 만든 배가 인기를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할 뿐더러 대중들이 명절 아니면 먹지 못하는 과일이 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 가라 만든 배를 IDH라고 부르며 이름의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IDH는 배라는 한글을 알파벳으로 읽는 경우인데요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 한번 맛들인 사람들에게 IDH는 파블로프의 음료가 되어 박스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음료수만 보면 원샷맨이 생각나는 그날까지 가아 만든 배와 마운틴들을 원샷해 보겠습니다 척!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마운틴 드와 가르 만든 맥을 섞어서 마셔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9 점이었어요 사이다와 갈아맞는 배가 섞인 갈배 사이다처럼 정말 두 음료 의 조합은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